젠틀하고 약간 심금을 울리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느껴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심이 좀 높아졌다? 2023년이 상반기는 좋지만 하반기는 좀 주춤하는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은 근데 위에서는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와 유명하다고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훌딱하지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좀 여심을 흔드는 눈빛이에요 아마 조금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보세요 가져 지금 운기로는 조금 막힌 하수구가 뚫린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뭔가 시원치 않게 흘러갔다. 좀 답답했다. 이런 운기다라고 보고 지금은 뭔가 계기로 인해서 좀 뚫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 굉장히 왜골수예요. 고지식하다. 아, 그래요? 고지식해요. 음, 외통수다. 자기 본연의 성격 말고 만들어진 어떤 이 부캐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보고 성향은 좀알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만들어진 것도 본인이라고 여기고 약간 가상의 인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실체는 조금 소심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 좀 보여지기 위해서 꾸며진 연극 배우 같은 느낌?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그냥 하나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거 하나. 어렸을 때 본인이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거를 뭐좀 이주해 나간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좀 귀여운 꿈을 잘할수 있을까요? 굴곡이 좀 있다고 보여요. 막혔다가 뚫렸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뻥 뚫렸다고 보기보다는 막힘이 좀 있다고 보고 이 사람은 좀 답답해. 그래요? <웃음> <웃음> 보면 좀숨 막힌다고 보면 그래서 자기가 열중하는 것에는 꽤나 잘할 수 있지만 단면에서 보는 이 사람과 전체적인 이 3D로 보는 이 모습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나 이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웃음>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웃음> 무서워, 왜가 뭔가 어떨 어, 때좀 조심스러우세요? 뭔가. 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느껴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심이 좀 높아졌다? 갑자기 뜬 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네. 이 남자는 굉장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도 있고 어, 이 관종기라고 보기보다는 아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 피디 님한테잘 보여야지 한편이라더 찍는데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남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졸이고 있고 슬픈 것보단 자꾸 심장이 쪼그랐다가 이렇게 펌핑질이 크다 이번 기회에 뭔가잘 잡는 느낌이 있고 뭔가 잘해가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탄탄하다 그 욕심은 2023년에는 초반에 이분이 중요한 걸 앞두고 있어요 이분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을까요? 음, 성과는 꽤 좋아요 아마 뭔가 인정을 받는다 내가 뭐 좋은 프로에 출연을 해서 좋은 발판이 됐다 어떤 스타트의 기념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운기의 끝이 아니라 스타트의 개념이 되는데 불곡은 있어요 2023년이 상반기는 좋지만 하반기는 좀 주춤하는 느낌이 있고 또 뭔가를 자꾸 자기가 또 도전하고 도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거기에서 또 반복된 고뇌를 하는 게 있고 쉽지 않은 삶이에요 이분은 왜 상반기는 좋은데 하반기가 좀 그럴까요? 관심이 꺼졌겠지. 아,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쳐졌겠지. 요즘에 이스터트롯이라는 거를 새로운 시즌을또 하고 있어요. 음. 거기에 나오시는 진해성 씨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잘생겼는데? 사람들 이제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이분이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좀 여심을 흔드는 눈빛이에요 음. 아마 조금 느끼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어 약간 인형 웅 느낌? 아, 어, 비슷한 거 그런... 같은데? 좀 어른들 좀 선호한 느낌이 있고 또 싹싹하고 또 비슷한 계열 같은데 운기 괜찮은데요? 후발 주자잖아요 미스트 원이 너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후발 주자 치고는 꽤잘나가요 어, 근데 약간 이 인맥이 되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고소는 좀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잘 되면은 뭔가 좀 끌어줄 수 있는 뭐 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까요뭐 귀인이라고 보면 동료겠죠 동료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윗물에서 동, 좀 도움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이 사람은 근데 위에서는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와 진해성이를 조금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 문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올라가고 싶고 뭐 물들었을 때노전나는 식으로 뭔가 다다다다 하고 싶은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이분이 내 고객으로 왔다고 얘기했으면 유명하다고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콜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잘 됐으면 좋겠네 진짜 잘생겼다 잘해서 우승도 하고 뭐 했으면 좋겠네 응 음, 우승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음. 젠틀하고 약간 심금을 울리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약간 옛날 노래 잘할 것 같아. 진짜 옛날 노래 있잖아. 막 구슬프게 좀잘 부르실 것 같은 사람?